c a t t e da l i s t a m p t i mi a sposto cose sì, tranquille intanto andiamo a vedere la camera 1920 1930 mm. <ride> okay. Okay. Okay. che questa fessura sia sempre in verticale okay. mm. <inaudible> 다행히 그를는 아닙니다. 그찌그찌 음... 학교가 있나봐.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여기 저게 그건가봐. 산타 마리아는... 어, 땡큐! 짠내는 <웃음> <웃음> 한한집 걸로 하나씩 모어있네 아유, 이거 아니고? 맛있지만 비쌉니다. 나 나는. 또 하나 꼭 사서 잘해타카드두개사 어차피 우리 돌아가도 여름이니까 옷을 잘못 들고 와도 한참 잘못 들고 와가지고 캐리어 자리 만 차지하고 대박 중인데? <목소리> 진짜 맛있지? 아이고, 맛있다. 최고이맛이맛 야, 지라미스 최고의 맛인데? <목소리> 음, 맛있겠다. 응. 나? 즉석하네. 아, 이게 커피보다 비싼이 흥날 다 커피는 진짜 맛인지 모르겠어 커피 진짜 맹물에 맞나? 진짜 처음 보자. 크아 바다도 없네요. 어, 맞아. 스트로베리 1, 유 콜라, 티라미수 1, 초콜릿 1, 다이아스 파이. 우리 밖겠어 만두가 됐다. 우리나라 누가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는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이 일본에서 일본에고일본에에서일본서서 일본에서 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아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목소리> <목소리> 냄새 한국의 냄새가 난다 음뭐 금요일 지아잘 먹으러 더끓려야 되는데 이거 좀 여기 있기가 불편하니까 나 카드야 기나 쉬고 싶다 생각은 안들어 찍고 싶거든 지금 지나왔는데 어? 지나도 <웃음> 진짜 좀 아, 만정이 떨어지네 제 친구는 뻑큐라고이 들어봤대 내가 왜 보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따라와서 때리면 어떡해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신고도 못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약자인 거라니까더 일부러 들어가네 어떻게 그렇게 면조들이 못 보여주고 뻑큐를 하다가 내가 잠길을 읽었거든 뭘까? 고큐 그렇게 하라고 어. 아, 나는 잠길을 가지고 한 일도 하를 보고 앉은 말은 아니었어 우리만다 냈다. 영돈이야 <웃음> 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우리가 너무 눈에 티나? 스타일링을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특이하게 봐요. 그냥 블랙이 안 돼. 서럽다가 되게 못올때온 것처럼. 되게 화장을 안 하고 다니더라.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근데 좀 향수를 좀 뿌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어제 H&M에서도 내가 양파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저희는 오늘 더몰에 갑니다 아울렛 쇼핑하러 초록색 오늘은 신눈 반팔 크롭티에다가 자라 청바지 친구가 선물해준 지갑에다가 피플럽 쪼리를 신었고요. 하루에 2만 보씩 걸어다니는데 다안 아프고 편합니다. 그리고서울 백들고 갈 거예요. 초록색이 나왔나? 초록색 갈까? 가브리, 가브리. 안세알레스기 건너가야 돼. 그 이탈리아 가긴 한. 사빈한... 지금 건너가면 안 돼. 아, 여 기가 아니 었 다. 좀더 가야 되네어 아,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2층 버스, 미술 버스, 어릴리 교실 이리있이쪽 다리 있이쪽 다리 있을까리있을까이스 다리 있을까이다다 이 시각 세 앞에 사람이 챙겨 온래. 아고 눈 찍고. 어는 너무 뭐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다가 호랑이를 <막> 놨노라이가라이 <웃음> <웃음> 사주 영어 말은 안 가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구국는 킹받는 디자인이 많아가지고 저희 프라다가 갑니다. 어, 진짜? 나미움미미움 좋아하잖아. <웃음> 좋아하잖아. I l 미 v e 미움이야, 미움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거 진짜 기분이 하나도 없냐? <웃음> <웃음> 한 해버렸네. 기분이가 좋아. 아니 지금 아미한시간 갔다. 똥어 알고는 죽해는 데. 네 기분이 76. 아6 직원 같다 좀 얇으면 좋긴 하겠는데 6 7 다르니는또 마켓백이거든 근데 왜 그거 안 샀어? 그러다 응. 예쁜 거 엄청 예쁜 거잘 찾아서 아니 그 사람 3시의 관계가 빨리 간거였네 음. 뭐 응. 그냥 먹어봐 맛있다 여긴 그냥 파리바스키 느낌인데 근데 빌리키라미크 존맛탱이였어 대표는 그뭘 먹어도 맛있어? 원샵 바늘 넣더라 원샵 어. 아집제서 말을 하는 거 같네 너네나라로 가라고 우리 사모하는 거 같네 야 햄이 없네 맛있다 이거 맛있던 맛있우 와, 이거 뭐야? 피자 치쨈찜 처음 먹어? 신기해라. 맛있지? 응, 음, 짜리가 어, 아까 니 종이 어디 갔어? 어, 뭐? 네? 어, 네, 사실... 지도아 온세상 사람들한테 샤라우드라우치 웃 <웃음> 제가요 먼선냐면요 슬림도 가고 덩거리 네. 가고 마르지엘라 택수리펌받고 가면 되겠지 근데 홀로 테라스 산다잖아 저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 목도 <웃음> 안 됐다 근데 이런 건좀 내놨네 그러니까 오만거 떼만거 다 있는 줄 와. 알았는데 야 근데 구름이 하나도 없으실 거아니 테레가으로 갈까? 그래 다섯 네 가지 먼저 예쁘긴 한데 너무 웃기다 신도시 약간 그 강변공원 느낌이네 셀리는 우리 버스 타는데 있네 갈랜수영 아 여기서 그럼 버스 타고 가나 봐 가기 조금 합리적이지만 단것 같다 아 어, 진짜 어 열심히 봐도 귀엽다 저거 구찌는 좀 아닌 것 같고 어, 프라다는 진짜 잘잘 좀. 려 어, 다른 브랜드는 진짜 예쁜 거 많아요 어. 발렌시아가 버버리도 어, 기본 디자인 음. 많아서 보탱가도꽤 괜찮은데 가격이 좀 애매했고 그리고 또 어디가 괜찮았느냐 마르셀나는 너무 작았어 생로랑은 별로 예쁜 게 없었어 근데 옷은 많았어 생로랑은 기억이 안 나네 <웃음> 이거는좀 괜찮은데 저 빨간 색깔 234 이거. 234라고? Maybe it's better for you i s And to put it n 여기는 펄이 붙어있고 여기는 별이 박혀있고 저건 하트 못된 고양이 아니냐며 아저씨가 왜이어 <웃음> <웃음> 아주 재밌는 구경까지 아 나셨네 저희는 몽클레어 매장으로 갑니다 너무 작고. Oh <웃음> 오마이갓. 예쁘다. 엄마 엄마 엄 노래 주셨습니다. 어. <웃음> 물이 한 70만원짜리. 물이 달간. 나는 정이지을왜 음. 지켜. 지갑을 <웃음> 들고 가자. 발렌시아가 친절. 이거 사고 바로 택스 리펀하러 음. 뛰어가는 거야. 이거 잘샀 <웃음> 어, 너무 잘 샀잖아. <웃음> 너무 잘 샀잖아. <웃음> <웃음> <웃음> 저희는 택스리펌 받으러 갑니다. 아 진짜 신발까지 고 못한다. 원래 인생은 없는데. 그런 것. <웃음> 아 예뻐버려. 택스리펌 받으러 갔는데 저희가 파리로 아웃한다니까 마지막 출국 공항에서 받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26유로지? 2 6 버스 30분 지가. 온라인 티켓을 아, 하면. 온라인 티켓을. 나 어, 저거. 사진 어때? 사지는잘 모르겠고, 베스트는 잘 자꾸 가또 돼지고. 소태지. 브라기어자 다음 영 <laughs> <laughs> 여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몬스터라도 오늘 저녁 일정을 위해서 음. 아, 좋아 나는 큐티보이 얼마 못 봤어 큐티보이 <웃음> 여기가 기차역이고 이쪽이 저의 숙소예요 엄청 가깝어요 뛰면 한번 더? 기차 조칠 일은 없겠어요 그런 말로 하지 마 <웃음> 아, 여기서부터 <웃음> 여기 있지 않나? 응. 열어봐 오, 아, 살짝 들깨라고. <웃음> 어 아, 소지하면 음. 많 옷을 버려 무슨 음, 소지. 버린다, 옷? 음. 바지만? 미안해. 나 입어봐도 되나? 짠! <웃음> 친구가 저한테 옷버어줬어요 <웃음> <시선은> 옷이 없어서 <웃음> 맨날 초기전고 <웃음> 다니거냐소또핫 <웃음> 옷이라서 친구가 제 살들을 보고 못볼걸본것 같다고. 보면 <웃음> <웃음> 안될 걸. 유교가 오늘 깠 <웃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싸움라. <웃음> <여기는> 거기다가 프라다 <웃음> <시원을 웃음> <웃음> 겠다 무서워 저녁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티본 스테이크 우리 꽤현진 같은가? 현진은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지 않는다구요 왜 쳐다보세요 그만 쳐다보세요 심마다쳐다보긴 거. 사람들을 좀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응. 저 시선은 눈을 막이라고. 하고 넘어갔잖아. 2100. 아. 1유로 드려. 응? 1유로 1300원. 그리고 네. 좀 찍어 보자. 정정당당하게. 네. 2유로를 줄 거는데. 안데 1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1 9 9 9 9 1 9 9 9 9 9 9 9 9 9 9 9 9 9 9 1 9 9 9 9 9 9 9 9 9 9 9 9 9 9 Yeah. I'm, I'm Prince Song. Yeah. 그거를 시켜야돼 스테이크 아, 정말 고기 어렵다 이거 피본 스테이크랑 음~~ 아무 아, 뭐 시원하다 카첼 파라스 프롬 보리스 벨멘티노 와이트 아니 스어리하게 지금 와이프기 같네 꽈꽈꽈꽈 아, <웃음> 우리 첫 끼.. 아니 첫 식사 애가 제대로 돼 <웃음> 근데 되게 그보다 겉바속촉이다. 더더. <놀람> Is it live? No. Is it video? Yeah. Can I say hi? 안녕하세요. Yeah. 다도나 <놀람> <놀람> <놀람> 접시는 대빵만한데. 짱! 접시 진짜 찐 가루라. 도나. 가루 나다만 Hello. 데코 <Hello. 놀람> <놀람> <놀람> 힘이 다 쌍둥이 다떨 <웃음> <웃음> <웃음> <주님은 웃음> <주님의 자유> 있어 버 떨려 버려 이미 해져 있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내가 먹은 파스타 파스타 아니다아 맛있다 진짜 고기 좋다 찌겠다 오늘. 좀쪼준대 트러플 진짜 많이 뿌려진다 음. 아까 내가 먹은 트러플은 혼내만 음. 음. 먹는 거고 어, 다 비벼 서먹다 음. 음. 너무 많아서 너무 맛있어. 음. 이거 그래. 너무 를러 들고 보니까 진짜 그거 하네 아무도 들고 가야겠구나생습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영어만 해도 표현을 잘할 수있어요 나는 왜예약를 하려니? 예약 피가 두꺼워 특히 젤 우리 좀 비계가 많은 것 같다 나 비계를 좋아하게 왔는데어이게많네 이거 여덟아어 여기 여데 집에 걸어어괜찮내 라고 해 너무 도톡한 거야. <웃음> 나 너무 피곤 많아가지백정이된것 같아 먹고 배 아픈 거 아닌가 우리 해산물도 안 먹기로 했는데 배탈 날까 봐 치사지 챙겨왔다 야치사 1 7 분인데 밤은 또 이렇게 추운데 경량 동아요 여기 1주차가 상당히 또더 밤을 처음 보네 그러니까 어, 나오고 그러니까 맞지 우리 첫 밤이다 첫밤 아우 추워 어어맞아씨 신나셨어 음음 우리 다더더복기가 돌아가 절절했는데 더 먹어 보고 말동냥인는 집에 가말 많이 <웃음> 놀라니지마한거 <그런> 아니야? <웃음> 오, 예뻐버려. 와. 끝 끝. 여기는 밤이 참 길다. 놔두고 놔두고. 나는 추워서 손이 자꾸 주머니 들어가네. <웃음> 방젖었어어 <덤방> <웃음> 빨라 빨라. 재밌나구성이한번 <웃음> <손만> 따뜻하게 입었다가와 <해봤다. 웃음> 진짜 밤이 길다 여기는. 또 뭔가 버스킹을 하고 있네. <웃음> 우리 근데 강을 건넜나? 저희는 분명히 이제 강을 한 번만 <웃음> 건넜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왜? 진짜 한번안 버스킹만 어, 구경하면 썬룰로 미켈란젤 언덕인 줄 알고 는데 <웃음> 갑자기 H&M이 나오면서 H&M 2호점인가 했는데 1호점이었어. <웃음> 우리가 쇼핑했던. 그치만 우리는 너무 피곤해가게또 다시 돌아갑니다. <웃음> 아, 왕, 왕, 우 잠이 와서 안되겠다 어, 왜 다시 회전먹을까 인생은 해줘 회전 궁금하서 <웃음> 그런건가? 스를 해주시네 멋져구라 어, 그 아저씨 가셨다 터로킹가이 <놀린> 근데 저 플러시가 오신 것 같네 요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니하우 니마 나한테 중국어 가위보다 만해 나중에 이거 편집하면서 단상 <웃음> 한번 합격해가지고 <합쳐> 니는 <웃음> 내일졸업했으니까 <내를 조롱> 전천하에 <웃음> 너를 방치할 것이다 <목소리> 정한데? 하나도 안 털리고 이수도 없고 안정한 것 같은데 안정차별을 그지같이 또 놀라가지고 내일는데 집은 안돼 여기다 뛰어야지 지금? 맞아요 인정하냐? 바울동 바울동 잘한다 바울동 어우 피곤해 아우 갑자기 텐션 떨어져 버려 내일 아플 준비 완료 excuse me excuse me <목소리> 저녁에 있는 산 부럽다 이런 데서 잘먹어여유롭게다 음. 너무 열 치얼 열 치얼? 열 치얼 다음에도 예쁘다 아직 여기란 말이냐? 저 안으로 가볼래 넘어가버려 야 괜찮나? <웃음> 우리 다리 맞나? <웃음> 아저초딩들이랑키가딱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웃음> 같네 아우. 아우.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큰 애가 울려먹네 진짜 소름상이다 진짜 난 옆에 셀다 튀었는데 <웃음> <웃음> 턱이 <웃음> 어디 패시요 <웃음> <빠지네요. 웃음> 저게 무슨 말이야? 마마 꼭. <웃음> 가서 잘하고. <웃음> 토마토가 어디 있어? <웃음> 와, 토마토 이거 장난감 토마토 아니야? 아 네. 그래고 2, 2, 처음으로 니플 패치를 붙여봤어요 안 붙인 것 같아서 너무 편하네요 이건 네가 아예 내를 준거 아니면 빌려준 거야 다 버리는 거야 나한테? 어. 아 친구가 옷에 버려줬습니다 <웃음> 바지는 빌려줬어요 유럽이 쇼핑 천국이라 해가지고 엄청 쇼핑 많이 한다고 가서 사 입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옷을 진짜 많이 안 챙겨왔거든요 근데 옷들이 사이즈도 너무 안 맞고 내 심장을 뜯어가는 그런 옷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단벌실 사인 상태라서 친구가 옷을 접근해줬습니다. 우리 데이가 우리 데이이야 예뻤어. 아 6일 차 맞네. 데이식스. 아 피곤해버려. 근데 니아 네 엄마가 인종차별인가? 가 여기가... 유럽에서 겪는 이하우는 정말 인종차별일까? 라는 글이 있네. 리말대로 우리가 선입견 있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다네. 마아공 거는? 호크우까지 두 시간이 가면. 그, 여기는 그냥 현실이라고. 네가 엄청 발을 잘. 우리 어제 더몰 가는 버스비랑 더몰에서 커피 마신 거랑 물 사고 까르푸에서 물준 거랑 그 스테이크 먹은 게 다지. 제... 어. 어. 피렌체에서 거 아, 아직. 정리안 했어 나도 시간이 멈춰버렸어 <목소리> 스타벅스 리저블에서 멈춰버려 계속 막 그런 걸 당했잖아 한힘헤 쳐가지고 니 <목소리> 박제할키다! 네 <밥 질기다>! 이러면서 <목소리> 걔는 몰라? 싫고 기분 나쁘다는 너는 쏙을까? 어 너는 그렸네 나 원래 맨날 그려 진짜? 열심히 아, 그려 어제도 그렸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음... 이거 먹어도 괜찮겠지? 이거 물이 줄줄 흐르는데? <웃음> 아, 롤 같은건데 안에 잼 넣은거 이거 좀넣어론 여기 일광록을 좀해 겉을 좀쬐 먹어봐 음. 옛날 타레가타푸치노 그런... <웃음> <타래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며칠 걷기. 아, 쟤가 작다. 아, 쟤네 진짜 짝치기 같은 거 해. 아나 이거 맛있어. 내가 살짝 먹어주고 카푸치는 진짜 맛있는 것 같다. 인생이 똥 들어서? 응. 응. 나 있고, 지금 깜짝이 쟤네 집 짝치기 중이야. 한번 봐. 나는 다 알못이라서. 근데 아, 맛있긴 하네. 부럽고 응. 아침 10시부터 뜨거워버려. <웃음> <웃음> 저기지, 우리. 전나 나 내가 다시. 음. 음. 이 컬러 막 꺼고 싶다이씨가 근데 나좀 멋있어 보여 이가 조금 살짝 감아 멋어 버려 기야 <목소리> We invite you to always respect d i s a n c i n while crossing the. 마에서 택시 타고 에 가가지고 택시 어떻게 냐세르이다음지금도 티브, 티남, 다음에 오를찾아 어. 아, 지쳐버려. 이렇게 안 내모로 아주겁나긴네